하시고 저를 따르십시오 처음에 마양반떼 위송위승 나타나타야 딥사람냐사 반차실라냐자 마이거는 3기 오개를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에게 3기 오개를 일러주십시오 하고 그대매인지 나머지는 아마 지금 의물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붙어서 부처님께서 직접 신자들에게 전하셨, 일러주셨던 계문이고 또 모든 신자들이나 그때 당시 모든 피구 슬인들이 항상 부처님 앞에 나와주는 극당사랑과 가차 및 담망사라는 랑서차및 했던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이게 현재는 살아있는 언어는 아니고 문헌상으로만 남아있는 언어지만 은 굉장히 숭고한 참 부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이런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2500년으로 거슬러 돌아가서 여기 그에 계신 등상불이지만은 이 등상불로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생각하시고 그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삼계오기를 받아서 지닌다 이래 생각하십시오 제가 먼저 선창을 할테니까 잘잘 들으시고 따라서 하십시오 마양반떼 마양반떼 왜송 왜송 w 송 s 송 라카나타야 라카나타야 티사라 a t 사 y a lakana taya kisaranena saha, kisaranena saha pancasilani, p yachama, h u t i a m p i e y a n g p a n t e 라카나타야 디사라넨나사하 디사라넨나사하 팔자실라니 팔자실라니 야차마 야차마 다티얌피다티얌피 마양판테 마양판테 웨송 웨송 웨송 웨송 라카나타야 라카나타야 디사라넨나 여래명하 사하 사카 깐실라니반짜실라니 야타마 야타마 나모타사나모타사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 h 토아라 v 토삼마삼 r a 사삼마삼 a r 사나 a t 사나 a m 사 바가와토 아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보타사 삼마 삼보타사 나모타사 나모타사 아가와토 아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보타사 삼마 삼보타사 흑당 사라낭 부당 사랑 가차미 가차미, 밥망 사랑함, 사랑 가차미, 가차사랑사랑 가차미, 가차미, 두띠안두띠안사랑사랑가사함망사한사사사사 사락 탈락, 탈락, 탈락, 탈락, 탈락, 탈락, 탈락, 탈락, 탈락, 탈락, 탈락, 캉사 탈락, 탈락, 탈락, 탈락, 탈락, 탈락, 탈락, 다티암피 다티 ั피ป당사ั낭ต당사ัมป차미ุ차미다งส피다ัง피암망사ัง암망사ังค차미ฉ차미다คั피다าม피ตั사ติยั사ปิตัตติ 바나นา타바나ัต타า라마니า라마니시카ะ당시카ะ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아ส나ก나아ป나ท나ง라마니ข라마니시카ง당ะมาทิยามิอะทินนาท 밤에 수, 미차차라미차차라 외람아니, 외람아니, 시카파당, 시카파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무사와다무사와다 외람아니, 외람아니, 시카파당, 시카파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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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 반짜 반짝 시카파다니 시카파다니 시카 사마디야미사마디야미 실레나 수카 띵냥띵 실레나 포카삼파다 실레나 니푸 띵냥띵 다스마 실랑 위소다이 이와 같이 개를 잘 지킴으로 해서 행복해지시고 이와 같이 개를 잘 지킴으로 해서 부유해지며 이와 같이 개를 잘 지킴으로 해서 마침내 닛바나 깨달음을 꼭성취하게 됩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모두들 합장하시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처음에, 마양반떼, 위승, 위승, 나타나타 야, 딥샤라냐, 사, 반짜, 실라냐, 자마이거는, 삼기오개를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에게 삼기오개를 일러주십시오. 하고, 그대에인지 나머지는 아마 의인물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붙어서, 부처님께서 직접 신자들에게 전하셨, 일러주셨던 계문이고또 모든 신자들이나 그때 당시 모든 피구슬인들이 항상 부처님 앞에 나와서는 극당사라는 것, 자미담망사라는 것, 이런 것 했던 인도에 부처님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이거. 현재는 살아있는 언어는 아니고, 문헌상으로만 남아있는 언어지만은 굉장히 숭고한 참 부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이런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2500년으로 거슬러 돌아가서 여기 그에하시는 등상불이지만은 이 등상불로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생각하시고 그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3개 5개를 받아서 지닌나이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먼저 선창을 할테니까 잘 들으시고 따라서 하십시오. 마양반떼 마양반떼 위송위송위송위송 라카나타야 라카나타야 티사라네나사하티사라네나사하 반자실라니 반자실라니 야차마 야차마 두티암비 Banyak pantai, banyak pantai, wisung-wisung, wisung-wisung, lakanataya, t i s a r a n e n n a saha, pancasilani, p a n c a s i l Ya, j 타티암 t 타 t 암 y a m p i t a t i y a 위 p 위 b 위 y a n g p a n t e bayangpante, w i s 사하 g w i s u n g w i s u n g w i Yamā Namo Tassa Namo Tassa Bhagavato Bhagavato Arah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alten> Arahato, Arahato, Sammasambhutasa, Sammasambhutasa, Namotasa, Namotasa, Arahato, 하바와도 하라하토하라하토삼마삼부타사삼마삼부타사 부당사라낭 부당사라낭 가차미 가차미 감망사라낭 감망사라낭 가차미 가차미 상강사라낭 상강사라낭 가차미 가차미 도띠안피도띠안피 พุทธังส a r c h a m i k c h a m i Tutti y ิ m p i Tutti y a c h a m ม k c h a m i Tutti Yampi, Tutti y a c h a m c h a m Tatiyampi, p utang saranang, t a n g saranang, k a c a a c a m i tatiyampi, t a t i a m m a n g saranang, k a c a c m i tatiyampi, s a n k a n g saranang, s a k a c a m i Banati 나 b a 마니 t 라마니 t a Veramani, 디미사마디미 s h i k 나 아디나타나 h 마니 a p a d a m s a m a d 당 y a m i 미 a 마디 d i 까 카네수 미차차라 미차차라 웨라마니 웨라마니 시카바당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웨라마니 시카바당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스라메라야 마차파마 다타나 베라마니 베라마 시카바당 시마디아미디미 이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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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그래. 위파사나에서 말하는 호흡 현상은 아싸사 바사사 그럽니다. 인도말로. 아싸사는 들어가는 호흡, 바사사는 나오는 호흡이라그럽니다 들어가는 호흡과 나오는 호흡의 현상의 마음을 집중시킨다는 것이 위파사 아나빠나 사띠라 그럽니다. 아나빠나 사띠 아나란 말은 들어간다. 바나는 나온다는 말이고 사띠라는 말은 집중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의 현상에 마음을 집중한다. 이런 말이 우리말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호흡의 현상에 마음만 집중하면은 마음은 쉽게 일념이 되지만은 여러분이 연구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만을 느낄 수있을전언정 마음의 변화와 여러분의 몸의 변화는 볼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볼수 없고 몸의 변화를 볼수 없으면 재행무상의 진리를 여러분의 몸 속에서 볼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 마음의 변화와 몸의 변화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수행법이 뭐냐 하니까 숨을 들이쉴 때에 들어가는 부분이 코끝에 들어가는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이고 가슴을 통과하는 부분이 중간 부분이고 아랫배가 불러오게 하는 부분이 끝맺음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으실 때에 아주 자연스럽게 숨을 들으시면서 아랫배가 불러오게 아랫배가 불러온다는 말은 단전이 불러온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할 때에는 반드시 허파를 거쳐서 횡격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횡격막이 팽창되는 것을 우리는 아랫배가 불러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위장이 불러왔다 까지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랫배가 불러오는 현상을 일어남이라 그럽니다 그런 인도 말로는 우대야라 그럽니다 우다야우다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들어간 바람은 빨리 나오게 되있습니다 그럼 배가 꺼지는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이고 여기를 거쳐 나오는 부분이 중간 부분이고 코끝에 완전히 빠져나오는 부분이 끝맺는 부분입니다 그러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시작과 중간과 끝맺음이 뭔지를 모르셨을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은 마음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의식하고 호흡을 할것 같으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바람이 절대 그대로 나오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서 대변이 되어 나오듯이 판다치바뀌져 나오게 돼 있고 들어가는 바람 따로 나오는 바람 따로 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을 들어간 바람과 나오는 바람이 어떻게 같지 않을 건가 한번 여러분이 의심이 나면은 직접 여기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허리를 펴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끝으로 들어가는 바람과 나오는 바람이 어떤 차이가 있나를잘 관찰해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1분을 딱 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한번 잘 느껴보신 분 말씀해보십시오 들어가는 바람은 찬 바람이고 나오는 바람은 더운 바람니다 저, 상당히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더 예리한 것은 들어가는 바람은 싱싱하고 시원하면서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나오는 바람은 덥고 텁텁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바람에 들어왔다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참 여러분들은 신기한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 30년 40년을 살아면서도 절대 느껴보지 못했던 사실이 오늘 비로소 여러분은 큰 진리를 접하시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 들어간 바람과 나오는 바람에 의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뭡니까 문이 빠지고 안 빠진 것도 아닙니다 재산 이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숨 쉬고 있느냐 숨 쉬지 못하고 있느냐차이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전쟁 마당에서 팔다리가 다 끊겨졌어도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다고 우리는 병원에 보내지만 은 말짱하게 상처 하나 손톱 자국 하나 얼굴이 없어도 숨 쉬지 못하고 있으면 은 시체라고 우리는 묻어버리거나 태워버리고 옵니다. 참으로 이 얼마나 두려운 현실입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우린 정말로 참으로 너무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완전히 망각되버린 망각해버린 채 엉뚱한, 우리와 하등의 관계없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력과 우리의 힘을 보내왔던, 낭비했던 겁니다, 사실. 이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참으로 재행무상이 이거로구나. 참 내가 들으시고 내쉬는 호흡 하나 해도 이렇게 갖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정말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재생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철저히 깨닫게 될 겁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들인 마시는 공기의 질에 따라서 여러분 호흡은 절대 두번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순간순간에 들인 마시는 공기의 질이 어떠한 성분이 많이 포함되,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황산가스 성분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호흡은 절대 심호흡이 자연스럽게 될수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어떤 자스민 혹은 요즘 흔한 말로 샤넬 파이브 향수가 여기에 확 한번 합 뿌려졌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코치가띵 해올 겁니다 절대 심호흡이 될수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메탄가스가 어느정도 0.01%로 함유됐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호흡을 자유롭게 못합니다 그 공기에 아무 세체가 없지만은 여러분들 이 공기 속에 여러가지 미네랄 성분 광물성 성분과 여러분의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아보십시오 신선한 생생한 여러분들은 가슴이 확 펴질 정도로 심호흡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상쾌해지고 정신이 맑아질 겁니다. 그러한 공기의 질에 따라서 여러분의 호흡은 절대, 같이 매번 같지 않습니다. 이 또한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생각해보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셨을 겁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해준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수행법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실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과 관계없는 무슨 진리, 암흑의 선사가 무슨 무슨 얘기했다. 그 뜻을 알아라. 이거는 난센스입니다.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념을 어떻게 내가 터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어리석은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부처님의 법을 배운다는 이름 아래서 세상 스럽게 어리석은 노예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힘을 낭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결과를 가져고게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들. 한 순간 순간 호흡 현상에서도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하고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데 더 깊이 있게 나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과공스러운 무기라고 하는 수소탄의 원리도 바로 여러분의 이 수행법 안에서 얼마든지 구태여 물리학 전공을 하지 아니해도 수소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그유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바르게만 하시면은 그 원리가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것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우주의 모든 삼라만장의 현상의 원리 다알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의 과거에 된 현상 모든 연기의법 원인과 결과에 진행되어가는 연기의법 이 모든 것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의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8만4천 본문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서 연기의법이 부처 부처님 여러분의 생활 속에 들어있습니다. 영기의법. 어떻게 내가 영기의법이 내 생활속에 들어있는건가? 내 생명이 어떻게 영기의법이 들어있는건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들이쉬는 호흡이 원인이 되어서 내쉬야 어 하는 결과가 됩니다. 들이쉰 바가 없으면 절대 내쉴 게 없습니다. 다시 내쉰 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들이쉬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이 원인결과의 대풀입니다. 서로간에 의존돼에서 계속 이것이 반복될 때는 한없는 세월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도이 원인 결과가 딱 멈춰버리면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버리는, 여러분은 모든 진행이 끝나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은이 호흡의 현상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수행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부처님이 6년을 고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한문 글귀에 있는 그몇 마디의 소가 넘어서 나게 됩니다. 세존 당립 설산 중 일자부지 경육년하니까 세존이 설산에 들어가서 한번 앉아서 6년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